네 그렇습니다. 오전 11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법안 3개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대과실로 아이가 다치게 되면 가중처벌을 하는 민식이법의 경우 자유한국당 강요상 의원만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입니다 오늘 어린이 생명안전법 통과 촉구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대학생위원회 그리고 아산을 대학생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순서는 제 간단한 모두 발언이 끝난 이후 송치훈 충남도당 대학생위원장의 회견문 낭독과 신원택 아산을 대학생위원장의 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린이 생명안전법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아이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소중한 아이를 잃고 남겨진 부모의 눈물을 바라보며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어제 민식이법이 행안이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들이 국회에 산적해 있습니다.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 앞에 여야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통해 어린이 생명 안전과 관련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송치윤 충남도당 대학생위원장의 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대학생위원장 송치윤입니다 국회는 무엇을 위해 있는가? 2019년 9월 11일 한 생명이 떠났습니다.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어린이들이 등학교하는 초등학교 앞에서 보호받아야 마땅한 그 거리에서 민식이는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 잃은 자식은 고아라 칭합니다. 남편 인은 아내는 과부라 칭합니다. 아내 잃은 남편은 허락비라 칭합니다. 하지만 자식 이는 부모를 칭하는 호칭은 그 아픔이 너무나 크기에 없다고 합니다 그 커다란 아픔과 민지이를 가슴에 품은 채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 민지이의 부모님은 더블로 민주당 아산을 강원식 의원님과 함께 슬픔으로 사랑으로 애원하며 민지이법을 준비하셨습니다 민지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등과 감색카메라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을지 징역 3년 이상에 처하고 중대 시비가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에는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기존에 있던 법률들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민식이법이 제정된다면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해 떠나가는 여린 생명들은 없을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입법부입니다. 국회에 요청합니다. 하나, 민식이법을 제정하여 더 이상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사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둘, 국회는 국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민생법안들을 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 국회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떠나간 고 김민식 군의 명곡을 빕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아산을 지역대학생위원장 신원택 위원장님의 보도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산을 대학생 위원장 신원택입니다. 기자회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생명안전법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20대 정기국회의 일정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동안 20대 국회의 수많은 법들이 통과되고 또 폐기되고 현재 계류 중에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 바로 민식이법. 해인입법한음입법하준입법 태호, 유찬입법 등으로 불리는 어린이 생명안전법입니다. 각 법안들의 이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아이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안들입니다. 아이들을 잃고 이 법안들의 이름을 붙이기까지 유족인 부모님의 마음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라고 지어준 이름이 아니지만 제2, 제3의 민식이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히 법을 만들어달라는 고 김민식 군 어머니의 아픈 이야기처럼 그나마 부모님들의 마음에 한을 덜어드리는 길은 어린이 생명안전법에 조속한 통과뿐일 것입니다.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과 유가족들이 296곳에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어린이 생명안전법 통과 관련 동의서를 보냈지만 불과 국회의원의 32% 92명만 동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결 종족수에도 한참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안타깝고 아픈 현실에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어린이 생명안전법은 여야 정쟁의 대상도 보수와 진보, 좌우의 이념이 필요한 대상도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생명을 전제로 한 법안이며 부모들의 눈물을 닦아줄 민생 법안입니다. 국회는 해당 법안이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더 이상 아이들의 희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특히나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와 정치권의 의무, 의무일 것입니다. 이번 달 28일에는 행안이 법안소위에서 이에 대한 심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과연 20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가 가능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볼 것입니다. 20대 국회 임기내 통과를 통하여서 적어도 20대 국회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법을 만들었고 더 이상 아이들의 인생을 묵과할 수 없었노라고 외칠 수 있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대학생위원회와 아사시을 대학생위원회는 어린이 생명안전법에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지역에서 서명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자체의 어린이 보호조례, 피해자 가족 트라우마 상담 치료 연계, 스크존 카메라 설치 의무와 통학버스, CCTV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안전과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치료까지 관련된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곁에서 하나의 별이 된고 김민식 군, 고 박한흥 군, 고이혜인 양, 고 최하중 군, 고 김태호, 고 정유찬 군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로와 위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을대학생위원장 신원택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민식이법 강훈식 의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 지난 9월 11일날 한 중학교 앞에서 어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헐떡거리는 모습을 엄마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엄마의 소원은 이런 아이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발했습니다그 아이만 특이한 게 아니라 지난 5년간 그렇게 죽어간 아이가 34명입니다. 그리고 스쿨존이라는 곳에서 54명이 죽었습니다. 4,9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자고 만드는 법이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자고 더 이상 죽이기에 두지 말자고 만드는 법이고 정부도 예산도 세웠습니다. 뭘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당 국회의원들 다음번 국회의원 한번더 되려고 대한민국 아이들 죽여도 괜찮습니까?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땐 세월호에 빠져 죽는 아이들 책임지지 않았다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법을 바꿔서 해보겠다는 것을 성도법 때문에 통과 안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민생법안, 민생법안 말로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만드는 법안입니다. 이걸로 국회를 멈추고 그걸로 필리버스터를 해서 얻고자 하는 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정하지도 않고 당당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올바른 방향도 아닌데 왜 국회가 멈춰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민식이 법안은 여기 계신 언론인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여기까지 끌고 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코인정 지난 2일 전북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아이 4명이 차로 위에 들어 누워있습니다. 차량이 다가오자 아이들은 일어나서 옆 차로로 갔지만 운전자가 잠시 멈추자 맞은편으로 가려는 자세를 또 취했습니다. 이에 불안했던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서 경고했지만 내중한 아이는 운전자를 보며 춤을 추다가 맞은편으로 뛰어갔습니다. 모두 채 20초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인데요. 영상을 공개한 운전자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민식이법 놀이 같은데 해도 너무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을 본 교통 전문가는 장난을 치다가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부모와 교사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누리꾼들도 아이들한테